오단의내다평서유어디가야꿈봐봉혜선유 오늘 미터 대시발리 왔 이렇게 해봐. 아, 따뜻해. 따뜻하지? 어? 따뜻해? 가까이 가면 안 돼. 안 추워. 빠이빠이 뽀! 빠이빠이 뽀! 타러 가는데 가볼까? <놀람> 저거 타러 가볼까? 저거 <놀람> 앞에 거. 가보자! 가보자! <놀람> <놀람> <놀람> 친구들, 장갑 있는지 확인 한번 할까요? 손한번 들어주세요. 어, 장갑, 장갑, 이야. 못 해, 아, 못 밖에 못 네, 이거 묵밖에 못 못내요 이거 묵밖에 못내요 그럼 삼촌 이렇게 가만히 을게요가이바이보가이바위보 어, 어, 어, 아,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이바이보네 <웃음> <오. 웃음> 친구 어머님이 들고 가실거죠 네. 네.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면 돼요 <웃음> 친구. 저 <목소리가> 진짜 씩씩하다. <목소리가> 저희 대박이야, 진짜 <목소리가> 씩씩해. 또탈 거야? 오오 <목소리가> <안 목소리가> <안 목소리가> <안> 와, 진짜 난네. <목소리가> <진짜 나왔네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감 <웃음> 소야 진짜 재밌어. 소야 또 타자. <웃음>